우리 아빠가 그렇게 뭐라고 새끼 주둥아리 때문에 막거라고 간다. 어, 이따 이따. 발이다 아아하냐 아, 아, 기절! 어디야 어디야! 뒤쪽인가? 어디 쏜거지? 잠깐 이거 종훈이가 운전하는거야? 가겠네. 끝났네. 이제 저 친구는 나중에 굿 후회하게 될 거지. 운전자가 그라는 걸. 아이고, 손님, 미끄러졌네. <웃음> 어. 힘겨워, 한날에. 어. 어머니한테 해놓나? 응? 어? 해드립친구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형 어머니한테요. 혼날까봐 저녁니까. 형 혼자 살지 않아요? 나 혼자 사는데. 형 혼자야? <웃음> 어. 형 엄마 아빠 없자. 엄마 아빠 없죠형 <웃음> 엄마 아빠 없자. 아. 뭐라고? 뭐라 집에 알겠어. 어. 어? <웃음> <웃음> 아 <아이, 웃음> 당황스럽네 전혀 그런 의조가 없었어 아 그래 말... <웃음> 아좀아좀냈다 어, 나도, 나도, 아, 아, <웃음> 어. 나도 좀 일본 가보고 싶다 일본이 아니라 그냥 어디든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밖으로 좀 놀러가고 싶다 <웃음> 북한 어때? <웃음> 북한도 상관없어 난 정말 이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고 싶어 <웃음> 한 번만이라도 다른 나라 공기 좀 맡아보자 신경 <웃음> 아..뭔간다 북한 가자만 아..아..이씨 북한은.. 북한은 몇번 있다고도 못갈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위로가면.. 위로가면 내영혼을 으아아아악 위로 하하하 많아? 아, 나 죽었지 아야 간다 저거는... 간다 간다 간다 나 곤죽박이 여쭤면 가본다 아.. 박힘에따가주문이고 있는거.. 아, 아.. 미안 나 그냥 갈게! <웃음> 아.. 미안.. 아, 미안 그냥, 그냥 왔어요, 갈게! 아.. 응? 앞에 한 명! 아, 저기.. 왔잖아. 저기.. 있지? 저기 있네 아.. 진짜 못 맞춘다.. 오케이.. 컷.. 아.. 씨.. 나 5분 동안 나가 있을 거니까 5분 동안 살아있어.. 아.. 그리고 믿어. 그리고 거짓말 같이. 레이아 어, 죽었다. 어 사람인데. 어, 어어아안 아, 뭐. 아, 돼. 내가 내가 볼게. 내가 못게 제발. 아 제발 제발. 제발. 내가 못게 제발. 오케이 오케이 오이 아. 씨발이라고 하겠 내가 얼마나 했다고 야가 없잖아 너 2분 전에도 방금 너 등을 착지하지 않으셨어요? 시무룩 그럼 근데 정확하게 형 몇살이지? 나? 아 진짜 9수 형? 나 9수인데 왜? 어형아그 그러지마! 벌써 형은 어제에 어른해? 아 여친가 없구나? 겸핏뜨자!! 저런 ㅅㅂ ㅅㅂ ㅅㅂ 그런거는 똑같은데 알았어! 갈게! 야 내려! 내려! 그래 그래 맞아 장가가는건 순서가 어, 깜짝이야 누구야? 몰라요 제가 쓴거긴 한데 방지인가 아니야? 너무슨 무슨 대화였지? 몰라요 내가 쓴거 아니여 <웃음> <웃음> 내가 쓴거긴 한데 몰라요 <웃음> 너 얼굴이 왜그래? 누가한테 맞았어? 계단에서 돌고.. 돌고긴 했는데.. 몰라요? ㅋ ㅋ 화면 먹고 왔어? 음, 배가 부르긴 한데 몰라요? ㅋ ㅋ 이는고족발 먹겠는데 모르겠어요? 몰라요? 내가 탈려고 했는데.. <웃음> 뭐요 뭐.. 아.. 이... 아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믿어보자 <웃음> <내려둡니다>. <웃음> <웃음> 제발 제발 부탁이다 정구나정구나 음주운전이니? 아 꺼져 꺼져 꺼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퀴 터어 병신아 너 쏜거 아니야 아 맞을 뻔했어 너진 맞을 뻔한거지 저기 맞을 뻔한거지 맞춘다는데 내가 씹 쓰기가 땄amt 요난 내가 서른 살 m a 성공이 a 고 t r a Think I'm over 든든한 들이1 0 <웃음> 빠진거 아니 아냐, 아냐, 아냐, 아 아냐, 아냐, 아냐, 아아니나냐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아니 아냐, 아아아니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아냐, 내가 진영아 거기 서 있어. 저거 어. 나와. 어. 쥬아! <웃음>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뭐라 했어? 서른 살 되니까 안 선다고? 형형 형. 형 아주 빠빨. John c 제, 제 새끼야. <목소리> 잘했다. 가자. <웃음> 아, 나 저거 맞을 줄 몰랐네. 어! 뭐야! 어 깜짝이야! 씨발! 아, 진영아. 지금이다. 간다. 아, 기다려. 어. 아, 뭐야, 뭐야. 모세가 죽인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나안 죽었어. 아, 나 지금 방금 존나존났어. 진짜. 어 몰랐네. 모세가 죽인 거야? 맞지? 아, 야 맞지, 맞지. 내말 맞지. 어, <웃음> 아, 모세 왜 그래. 내 거잖아, 어, 그건. 네. 뭘내 <웃음> 거야! ㅅ 야, 이... 저진개야그 앞에 있는 사람은 못죽이냐? <웃음> 어허... 살려줘 나한 기회를 한번못어 살려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구성주기야. 웃음> 구성 구성 뿌링거 맞지? 먹기 전에 죽일거 같은데..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뭐지? 일어나다가 레고를 말았나 <웃음> 뭐 지？일어나 다가 뭘밟은거이일어나 다가 박으로 통화 를박았 나？뭐 지？아니야, 아니야, 나 일어나 면서 통화 를더박치이 한거 같 은데, 아니야, 나 진짜 사귈 게, 나 소심 하나소지마나차 부터 차 부터 차 부터 차 부터 차 부터 차부 对 네?